원래 눈빛이 꺼져 있으신 거예요? 옛날부터?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? 나이가 들면서 음. 그래서 음.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이뻐져 보려고 <웃음> 뭐애교하는게 네.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, 부탁드립니다 이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<웃음> 사랑해요 <우리>. 사랑해요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4학년 5반 한근이라고 합니다. 오 네. 4학년 5반이면은 45살 말씀, 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네. 아, 그러시구나. 아, 어, 저는 미간 주름, 이마 꺼짐, 눈밑 꺼짐 그리고 팔자주름 이렇게 음. 네 가지 시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원장님이 추천해 주신 게또 어떤 네. 게? 어, 눈 밑이 제가 많이 꺼져가지고 이걸 음. 하고 나면 이제 볼륨감도 더 많고 눈도 음. 좀 커져 보이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시네요. 원래 동유치꺼 있으신 가요 옛날부터? 아니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서 음. 그래서 올해가 음. 가기 전에 한번 이뻐져 보려고 <웃음> 일단, 네네. 피부가 왜 주름이 많아요? 표정에 음. 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. 지금 얼굴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주름 시술을 많이 하고 네네. 오신 거잖아요. 눈이 꺼지 말고 네네. 이게 이제 옛날부터 노화가 좀 진행이 돼서 그러시는가요? 원래 저런이 많으신가요? 아 이제 노화 진행이겠죠. <웃음> 하고는 싶었는데 시술이 음, 처음이라서 음. 어, 걱정도 되고 음. 좀 무서웠는데 음. 예, 또 바로 또 출퇴근 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음. 예,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. 주퇴근, 네. 주퇴근 네. 네. 네. 지금 일을 하고 계고니까 <웃음> 네, 네. 오늘 바로 당일 퇴원하셔면 내일 음. 당장 게 네, 네. 출근하실 수 네. 있을까요? 미간주름 어, 콤플렉스 미간주름 콤플렉스예요 어, 어떤 것 때문에? 그냥 좀 이렇게 인상 써보인다는 음.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네.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저처럼 음. 용기 내셔가지고 꼭 한번 빨리 시술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. 뭐 그, 그 정도요? 사랑하는 네. 이런 탁드립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뭐 네. 네,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쁜 모습으로 부탁드립니다. 해요 <웃음> 사랑해요, <우리> 사랑해요. <웃음> 이간만한 아니고 미간이랑 이마랑 옆에 보면 이마가 좀 납작하신데 이마도 좀 같이 하면 훨씬 더 이마가 넓어 보이고 더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그거 하시고 또 다른 데 혹시 뭐 생각하시면 제가 사진 봤더니 눈 밑에가 좀또 또 많이 꺼졌더라고요 이렇게 그늘져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프리더같이 보니까 흘러가기 히좀 젊어 보이는있요이게 많이 꺼진 거거든요 <웃음> <웃음> 잘하고 오세요. 네. 예뻐져서 봐요. 네. 나가겠습니다. A few minutes later. 찮아요 네. 그래요. 하여튼 뭐 지금 바로 끝나자마자 하니까 얼라를 하니까 좀뭐뭐뭐 뭐, 뭐 했죠? 지금 한게 이마. 이마, 미간 주름. 여기 팔자, 팔자, 그렇죠? 눈 밑. 아, 그랬구나 네. 거기에 선생님이 코까지 제가 코가 조금 어. 이렇게 휘어 있다고. 어. 저 코도 있어요. <웃음> 아, 그랬구나. <웃음>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퇴원 수석 받으시고요. 네. 좀 이따 뵈요. 네. 이게 네. 이제 퇴원하시는 거예요? 네. 네. 진짜 지금 어때요, 얼굴이? 아직 마취가 안 풀려서. 네. 웃을 수도 없고 좀 웃기면 <웃음> <끼임이> 이상해 그래요? <웃음>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 0일 후에 <웃음> 네. 예뻐진 모습으로 뵐게요 네, 자, 들어가세요 뵐게요. 네 바이바이 네. 바이바이